근데 야구공 지고 있는 모습이 다 똑같네요 폭은 직구, 삥은 뭐 커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리볼트 인데 색깔이 되게 진하다 딱 직구.. 직구로 들고 있네 동선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으로구나. 오케이일무이다이렇이렇이이 중...뭐야 검도 밀렸나? 띵이다한명반 <웃음> 같았는데 저 사람인가 아까? 아까 지우님 방송 보는데 그 벤트 똑같이 치시던데? 동성님 원하시는 멘트가 뭐죠? 그러게 저 그때 했을 때 동작을 안 끊으셨어야지 하고 있는 거 그때 아이디 빌려 주셨으면서 저는 한번 동작 끊긴 아이디는 그 다음에 잘안 해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아이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부분또토직한 편입니다. 도시락목방 아군이 숨 4팔에 머사유 와, 폭이 뭐 바로 터지냐? 이영어형 스텝 좋다. 어? 럭셔 많이 안 해? 세 하나. 어, 체인지안녕 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리가 너무... 패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턴 나가서 내가... 아 내가 0 0야 되는구나 은재인또 오시자마자 100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오시자마자 또 그냥..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뒤치기! 하하 아이고 아이가는 타이밍이 안좋았네 아인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화이팅 표범님이 검보시는 분인가? 1턴, 아 우리 1턴 이제 들어왔네 윈체가 이래서 좋아. 와.. 패배하였습니다. 헤드가 뭐 쑥쑥 들러버리네. 일단 와서 니까딴데 가지. 아, 근데 방금 좀 애매했다. 뭐 엘토늄 에코만 건노 야구공 지고 있는 모습이 다 똑같네요 폭은 직구 삥은 뭐 커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끝까지 내려오신거 아군이 나이스 이게 바로 야구공이다 민체가 진짜 깡패다 어 그냥 1킬 하나 만들어 놓고 어이 어이 밀지마 아 우리 눈 많아서 좋다 그래 가서도 눈이지 눈부터 먹어야지 와한 방에 안 죽네 상인님 안녕하세요 어, 어 이거 좀 아쉬운데 이게 다 은채님이 뭐야 금융치료 해줘서 그렇다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뵀기 때문에 각성해 버렸죠 오빠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승리하였습니다. 센 뭐야? 아니, 어, 뭐야? 뭘 얘기야? 어이뭐야 터미널이야. 아우님대열님안 하세요 아 포지가 너무 불안하다 이럴땐 러니 상책 물배까지 온거 아니야? 거.. 거물배 폭 뭐야 굴배 왔었겠다, 진작에. 거울배 갔을 가능성, 그렇지. 아군이 승리할 텐데. 나도 안 가. <웃음> 지연하게 공방이니까 뭐 일탄이 안 가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사기꾼 저 아이디가 나지 근데 분명히 저 아이디 그 어떤 니값을 할 만한 행동을 분명히 제가 그랬던 거 같거든요 예전에. 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블랙데이지 맞제 저저 사기꾼 저 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내가 그냥 이니까 까고 꺼야겠다. 무엇이야? 아니, 빙을 캡하시면 안돼 한데... 아이고 또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탄 형이 안가단 말이죠 그 제가 빙빵 까고 빼야지 뭐 와, 아, 뭐야. 뭐야? 효은데쓰레은데쓰반에 다리 반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유튜 이거 유튜브 거살야야스다아야스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안야이안된야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웃음> 유아 살려 유튜브 각 살려 요새 가스 쓰나가 좀 드물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하게 나이스 근데 뭐뭐팀핑을 가거나 그런 플레이는 안해 근데 아, 한 번씩 자기가 그 뭔가 좀 삘이 꽂히면 은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내 아이디 딱기억 있거든 그래서 아 아이들이 잘지었네 이렇게 했는데 더 들어오나? 포기 잘안 좋네. 아, 니 뭐야? 순하잖아. 수비대 킬를 주면 안 된다잉? 공점 와 눈을 너무 쉽게 죽었다 내 봤을 때이 사람이 1턴이눈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내 봤을 때 그냥 마이웨이다. 어, 초 쏘는 거 열심히 쏘는데, 근데 초기 강화까지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헤이, 1탄은 쓰너고, 어떤, 그, 그, 양만이 형님 아이디어? 어, 당연히 마음에 들죠. 저도 환이, 환이기 때문에 같은. 오, 피왜 이렇게 많이 떨어? 이 시킬은 뭔가 좀 아쉬운데. 어? 왜 우리 편에나갔어 아하, 이렇게 끝날 것인가. 뻔하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2턴 노르 한다고 1턴 노르 한다고 그거 말씀 킬더 했겠다. 까비. 14,000점.